여러분 지금 제 얘기 으시면서 깨어 있으셔보세요. 아까 깨어 있는 건 훈련하셨죠. 몰라, 괜찮아를 다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좀 쉬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팔, 다리 움직이시면요. 요게 지금 그대로 내 마음작용이죠. 내 마음에 이렇게, 이런, 이렇게 모습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습하기도 하지만 내 참나 입장에서는요.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참나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팔을 펴건 구부렸건. 그리고 이 팔을 폈다 구부렸다 도 어떻게 알아요? 나라는 존재 참나가 있으니까 나, 이게 나한테 인지되고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불이 들어오면요. 원래 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사시는 거지만 제대로 불이 들어왔다는 느낌을 다시 찾게 되시면요.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중심을 근거에 두고 하나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어떤 느낌을 실감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을 때랑 깨어있을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여러분 마음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변방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진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게 돼 있는데 모르겠다고 하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점에 딱 서게 되면요. 바뀝니다. 생사 걱정도 안 나고 여기서는 무상하고 이런 느낌도 안 듭니다. 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이 와버리는 자리거든요. 우주의 중심에 서요.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자각이 와요. 여기 안 오면 여러분 참나에 정확히 서서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참나에 정확하게 몰입하신 게 아니에요. 참나에 몰입하면 무조건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우주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나라는 존재만, 존재만이 존재만이 나는 곳이니까 나라는 존재감에 집중하게 되면요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설정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내 생각, 말, 행동의 변화 거기에서 인지되는 이 세계와 이런 모든 변화는요 내 마음의 하나의 작용으로서 보이게 돼요 참나의 작용으로서 참나랑 연결돼 있는 거죠 참나가 알아차림이라면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니까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나, 존재할 수 있잖아요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들로 보이게 돼요. 팔 내리고 들고 하는 것도. 그럼 이 자체가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고, 통으로 공하다는, 통으로 우주고, 통으로 공하다는 느낌이 드시게 돼 있다고요. 어떤 그런 느낌을 자꾸 가져보셔야, 그 느낌 상태에서 늘 그렇게 계시란 게 아니라, 그 느낌을 강하게 해놓고 연구를 하셔야, 이 경전의 글귀들이 이해가 되고, 그분들이 무슨 체험을 가지고 그런 말을 써놨는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왜 했는지, 마음법이 본래 열반이라는 말을 왜 하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